한국마사회가 진행하는 YTN 지분 매각 주관사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3일 회계법인이 YTN 대주주 공기업들이 진행하는 민영화 작업을 모두 주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3일 회계법인 측은 한전 KDN 지분 매각과 관련해선 5월 초중순에 지분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미래 나노텍은 상신전자 커플링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16%입니다. 상신전자가 페라이트 코어 전기차 리액터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마감했고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전문 업체인 미래 나노텍은 과거에 상신전자 지분 51%를 인수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인도 페라이트 관련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6%입니다. 인탑스 역시 페라이트 시트 제조방법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으로 찌라시 올라왔습니다. 오늘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다음 화승인더도 페라이트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11%입니다. 화승인더는 페라이트 공정용 필름을 개발한 바가 있고 양산에 적용할 계획이고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음 쌍용 C&E도 페라이트 생산 및 판매 부각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3%네요. 동국산업도 페라이트 관련주로 지라시 올라왔습니다. 오늘 별 반응 없었습니다. 동국산업은 자석의 일종인 페라이트를 전문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국내외에서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과거 뉴스가 부각되었습니다. 아모텍 역시 페라이트 시트를 자체 제작해서 삼성에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라시로 부각되었고 오늘 고가 4%입니다. 다음 자비스입니다. 자회사 자비스 옵틱스 관련 내용으로 지라시 올랐고 오늘 고가 12%입니다. 엑스레이 검사 장비 제작 전문 업체 자비스의 자회사인 자비스 옵틱스가 3차원 고해상도 엑스레이 현미경 나노 시티 장비를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자비스에서 본격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비스 옵틱스는 향후 상장을 진행할 예정이고 현재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탄소 배출 관련주 그린케미칼입니다. 오늘 고가 5%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잇따라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에 대한 규제를 2년 앞당겨 손질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정부는 이 작업을 2025년 말쯤 진행하려고 했지만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올해 안에 일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다음 보락입니다. 원료 의약품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5%네요. 세계 원료 의약품 40%는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이 의약품 원료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반도체 지원법과 같은 의약품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코미팜입니다. 코미팜은 홈페이지에 임상 진행 설명글이 올라오면서 그 내용이 찌라시로 부각되었습니다. 주가는 오늘 별 반응 없었습니다. 내용 볼게요. 코미팜의 주주가 알려오기를 국내의 모 임상병원을 지칭하면서 임상 결과가 매우 안 좋다는 루머가 돌고 있었답니다. 코미팜이 그 병원의 임상진행을 확인한 결과 8명의 환자 중에 4명이 암정지 결과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부각되면서 지라시로 올라왔네요. 다음 큐라클입니다. 오늘 고가 2%네요. 국내 연구진이 알코올성 간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표적 인자와 발병 메커니즘을 찾았다고 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인규 경북대 교수 연구팀이 알코올성 간질환의 발병과 관련한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의 원인을 규명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이인규 교수가 큐라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인콘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인콘의 미국 자회사인 자이버사 테라퓨틱스가 신규 자금 조달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하네요. 동전주의고 오늘 고가는 4%입니다. 다음, 우정바이오입니다. 살인진드기 관련 소식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3%입니다. 제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살인진드기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치명률이 18.7%에 달할 정도로 높지만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이 소식에 우정바이오가 감염관리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이구 산업입니다.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구리 600만 톤이 부족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구리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6%입니다. 다음 웹스는 수처리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4%입니다. 환경부가 전국 정수장의 위생관리 상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하고 유충이 발생하거나 서식할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지난해 전국 정수장 27곳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면서 크게 상승한 바가 있는 웹스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일진홀딩스입니다. 오늘 고가 7%입니다. 캐나다 제약사 오리니아의 루프스 신념 치료제가 스위스로부터 시판허가를 획득받았다고 합니다. 루프키니스는 세계 최초이자 FDA가 승인한 최초의 경구용 루프스 신념 치료제인데요. 오니리아는 일진그룹 계열사인 일진S&T가 최대주주의 자리에 있고 일진그룹이 투자해서 천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 점이 부각되면서 일진홀딩스가 찌라시로 부각되었네요.